어쨌거나 저쨌거나 나이 80 먹고 정과자에게 자리 하나 받아 챙기려고 애쓰는 박지원의 신세가 참처량하네요 이런 가운데 대장동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에게 2차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요즘은 검찰의 불류가 조사를 받는 이재명 모습 보는 재미가 쏠쏠한데요.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은 추가 조사 필요성이 있어 이 대표 측에 2차 출석 조사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이 또 조사에 성실히 임하지 않고 점심과 저녁, 배달음식으로 집배대지만 채우고 왔나 봅니다. 검찰은 28일 오후 9시 46분 기준 진행 중인 1차 조사에 대해서는 이 대표 측에서 심야 조사에 동의하지 않아 조사를 종료하고 오후 9시께부터 조사 열람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권보호 수사 규칙에 따라 오후 9시에서 오전 6시에 심야 조사를 하려면 피의자, 즉 이재명이가 동의해야 하는데 이재명이 자정이 넘도록 조사를 받겠다고 할 사람은 아니죠. 한편 이날 민주당은 검찰이 조사를 고의로 늦춰서 이 대표가 항의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사건 때문에 지난 설 연휴에도 그 귀한 시간 반납하고 일했던 검찰입니다. 어제 역시 토요일 주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범죄자를 하루빨리 잡아놓고 싶은 게 바로 검사의 직업정신일 텐데 검사들이 이득 볼게 뭐가 있다고 조사를 일부러 늦춘답니까? 민주당의 억지 부리기 생떼 쓰기는 2023년 개묘년에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이날 오후 7시 46분께 공지를 내고 검찰이 제시했던 자료를 또 보여주거나 공문서에 쓰인 내용의 의미를 묻는 등 소모적인 질문을 하면서 시간을 끌고 있다고 한다고 주장했습니다.